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있는 크리다스 만년필인데요. 이 크리다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파이로트, 아파이로트란다 플래티넘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어 플래티넘에서 나온 만년필시고는 상당히 어좀 특이한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은 어 조금 다른 만년필과 좀 다르게 생겼죠. 솔직히 말해서 볼펜처럼 생했는데 실제로 캡리스방식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캔리스 네, 방식 설, 설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새로 나왔을 때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운 만년필이었습니다 일단 캔리스 방식인데 여기에 일단 요 부분이 어, 요 끝부분이 일단 이렇게 똑딱이 부분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그 다음 여기에는 여기그 클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린 말고는 딱히 특별한 뭐 부분은 그런 건 없고요 여기에 플래티넘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정도만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설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분해하는 걸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필기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필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요촉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알기로는 EF닙, F닙 어 M립도 있었나? 어쨌든 기억이 자세, 자세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M립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EF립이에요 EF립으로서 어, 상당히 사악사악한 필기감을 자랑하고요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살짝씩 살짝씩 굵기가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유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이 클리어스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세척 같은 부분에 있었는데요 세척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뒷부분을 열어야겠죠 몸체 부분을 분리하고 나면 여기에 컨버터가 있어요 컨버터가 있어서 아 이걸로 그냥 바로 세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에 클 여기 걸쇠라고 해야 되나 이쪽 이렇게 걸쇠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를 해요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또 걸쇠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걸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해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사단 분해가 되는데 사단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사단 분해를 해서 요 부분을 수척을 해주면 됩니다. <웃음> 네, 이런 식의 방식이고요. 조립하는 방법은 꽤 쉬워요. 그냥 그대로 역순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퀴다스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이 앞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칸막이죠. 여기 칸막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부분으로 인해서 캡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촉이 잘 마르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분해를 아까 전에 분해 분해 제가 해드렸잖아요. 분해를 한 것과 역시 어 분해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노화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솔직히 조금 앞서긴 합니다 앞서긴 하는데 큐다스 상당히 잘 만든 만년필이에요 큐다스 상당히 잘 만든 만년필인데 이게 아마 올해 나왔던 만년필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올해 나왔던 만년필인데 올해 나와서 조금 비운의 만년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만년필 자체가 생산이 지금 거의 공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는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서 그 전년별 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식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중고로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큐 Q-치면 1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중고로 어 어쨌든 여기까지 파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웃음> 네 약간 두서가 없었죠 어요 근래 제가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두서 없이 말하는 게 약간 지금 제가 약간 그 대본을 준비를 못했어요 대본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약간 두서없이 말하는 편이 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팝안이의 팝양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안녕